안녕하세요 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룰이란 세상의 어, 규칙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규칙과 질서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 또는 언제 이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나요 어, 나 개인 혼자 있을 때이 규칙과 질서에 대한 의미는 매우 약화됩니다 우리가 단체에서 2인 이상, 3인 이상의 조직에서 단체에서 규칙과 지수는 꼭 필요하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복잡한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규칙과 지서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또 법도 어 굉장히 강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전에 옛날로 돌아가 볼때뭐 부족사회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개인 위주로 살아갔을 겁니다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어 사냥을 해서 많은 식량을 확보했을 때어 충분히 이제 힘이 센 사람은 그 사냥감을 자기가 집으로 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강할 건데 만약에 파워가 약한 사람이 사냥을 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서 많은 사냥을 했다고 볼때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올 힘이 모지라거나 또는 나보다 더 힘이 센 타인 누구에 의해서 내 것을 탈취당하는 빼앗기는 결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 말하자면 뭐 법과 지수가 없다면 아수라장이 되겠죠. 힘센 사람이 많은 것을 확보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은 빼앗기거나 그것을 또 많이 잡을 수 없는 나의 식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사냥감을 마켓으로 보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을 파워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상 사냥감을 사냥을 할수 있는 기술 이 기술력은 아웃풋이 됩니다 아웃풋이 발달한 사람은 이제 모든 면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내가 아웃풋도 뛰어나고 마켓도 충분히 잘 되어 있어서 기술이 좋아서 많은 양의 식량을 내가 확보했다고 했을 때 이때 파워가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올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어 내가 남한테 빼앗기거나 들고 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 잡은 것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규칙.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어, 매일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사람의 무, 물건을 뭐 가지고 가는 것을 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어, 한, 한 사람이 잡으면 나누어 가지고 또 다음에 B가 잡으면 또그 사람이 잡은 것을 다 나누어 가지고 하는 등의 적절한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런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또 불공평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잘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떤 힘센 사람이 책임지고 그 자기의 조직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룰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꼭 필요한 하나의 규칙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이 어 룰이 자기한테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음, 자기의 유형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그 룰의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룰의 성향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향이 뭔가를 잘 지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있지요 그래서 어 지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행동 그리고 정해놓은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꼭 한다는 책임감. 책임감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하는 이 행동은 바로 타인,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라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할 일은 내가 다 한다. 내 몫은 다 한다. 정해진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한다 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이 싫다 네가 할 것은 네가 하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한다 이런 것이 이미 정해진 어,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어, 감당해 내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가 바로 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로 태어난 사람은 어, 누가 뭐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해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상황에서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불편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룰이 딱정해진다면 음,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 룰에게는 그런 환경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저는 아들 군대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딸이 굉장히 룰이 강한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음, 군대 가는 그 오빠를 보고, 본인도 나도 군대 가서 생활을 정말 한 달만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누군가는 군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 어,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그 룰이 강한 딸은 어떤 조직에서, 어, 참 나를 참 강제로 어떤 규칙에 넣어서 어, 나는 체력도 단련시켜주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그런 생활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룰에, 음, 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기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다, 더 나타낼 수가 있는 유형이 바로 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가질까요? 룰 유형은 바로 조직 사회에서 뭔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조직 사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 생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뿐만 아니라 뭐 사기업이나 이렇게 모든 3위 이상의 조직 생활에서 그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량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룰은 어 자기 자신이 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룰의 성향이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고 어떤 조직의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은 대인, 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 룰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룰이 있는 사람은 아 면접발이 좋다라고 하죠. 이 에너지가 어, 특별히 나를 이렇게 입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보았을 때, 어, 저 사람은 뭔가 맡기면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훅 들어옵니다. 어, 그런 어떤 신뢰감이 이 에너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룰 유형의 아이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뭐 창의적으로 뭘 해봐라. 너 자유롭게 뭘 해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주면 너무 잘 하는데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는 이 털을 벗어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호는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맞나 이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을 그때는 오히려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뭔가 딱 정해주면 정말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진짜 목숨 바쳐 일을 하는 목숨 바쳐 그것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롤의 성향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또그 목표지향적이다 어떤 정해주면 은그 정해진 것만 보고 달려가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목표지향적인 점으로 발 발달 됐는데 발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 놓으면 그 목표점 만 보고 모든 계획이나 자기의 행동을 맞춰서 진행하는 점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효과가 높고 농률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 유형에게 목표점이 없다면 사실 이럴 때에 우왕좌왕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방향을 잃고 어, 행동을 주춤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룰 유형이라면 우리는 꼭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른 유형, 뭐 아웃풋 유형이나 마켓 유형, 파워 유형 이런 유형들은 어 세상 목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당시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효과가 이제 굉장히 능률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룰 유형은 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점이 없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인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사회 안에서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옛날, 예전 같으면 관운, 관운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네, 관운이 있다, 이 바로 관운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벼슬을 한다라는 것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명예와 지위를 가지는 는 것은 조직 안에서의 자기의 음, 위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룰 유형은 그때의 명예와 지위를 가지는 것에 자신의 자존감도 올라갈 뿐더러 바로 내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룰 유형은 명예 지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 목표점도 명예와 지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을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역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조직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큰 조직 뭐 대기업이나 음, 관공서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조직사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군검경 이런 큰 조직사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작게 들어올 때한 가정 가족 이 가족도 하나의 조직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힘도 바로 룰에서도 어,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를, 의미보다 어, 특징에 의해서 뭐 부부간에도 룰의 성향을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어,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고 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정을 깨뜨리지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서로 관계가 음, 예를 들어서 각방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어서 무늬만 부부다, 뭐 쇼윈드 부부다라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라도 가족을, 가정을 끌고 가는 형태, 이게 바로 관의 룰의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작게 또는 크게. 그 조직 사회의 구성의 한 일원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힘, 이것이 바로 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 신뢰를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 룰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 안에서 그 자기의 위치 역할, 음, 위치에 따른 역할을, 체,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룰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